화를 던지다 스님 스님 안녕하십니까 가사님 잘 지내시지요? 그럼요 덕분이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살펴 가세요 마마 저 거사님은 너도 아는 분 아니니? 왜 모른 척한 거니? 저 아저씨는 예전에 저한테 떡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외모비에 발언을 했다고요. 하하하하. <웃음> 짝하는 소리가 인형 따라 생겨났다. 사라졌지? 네. 예전에 들었던 험담도 이 소리처럼 이년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을 뿐이야 바보 잡을 게 없는 걸내 스스로 붙잡으니 힘든 거란다 그래도 화나잖아요 저 아저씨는 말 한마디 하고 떠났는데 너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을 떠올리느라 스스로를 괴롭히잖아 저 아저씨가 너를 더 괴롭히는 걸까 너 자신이 더 괴롭히는 걸까? 아... 어... 뭘 던졌니? 하하하, <웃음> 붙잡고 있던 활을 던져버렸어요. 인연따라 사라졌다고요. <웃음> 와, 우리 마음이 하산해도 되겠는데? 하하하 <웃음>